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이번 12월 10일날, 토요일날, 난낮 12시에, 어, BMT 유튜버님하고, 그, 저하고, 어, 채굴하고 있는 코인에 관련돼서 일단 뭐 토론하는 형식으로, 어, 좀, 이 영, 라이브 영상을 이제, 라이브를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지금 어, 오늘 자에 보면 ktk 마이닝 앱 이라고 하는게 이게 소개가 되고 있던데 지금 다운로드 는 100회 정도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요게 마이닝 앱 화면인데 어, 332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앱 정보를 보면 k 월드 라고 하는 건데 메타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어, 기존에 이제 가상 세계에서만 볼수 있었던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현실에서 어,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어, 현실에서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어, 11월 14일날에 이제 심사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11월 14일날 일단 바로 승인이 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개발자 연락처도 그뭐 서포트 이후에 어 이제 그 여기 웹사이트의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가 웹사이트인데 웹사이트를 좀 보죠. 어 여기인데 어 여기가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프리 세일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기된 것을 보면 타겟 프라이스는 그 프라이스가 가격의 1KTK는 1USD와라고 어,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1KTK는 0.00081268 이더리움과 동일하다. 그 1달러 수준하고 이제 맞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펄칠 토큰을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어, 프리세일 프라이스는 0.5달러 정도로 세팅되어 있다. 어, 목표가는 1달러인 것 같고 프리세일은 0.5달러다. 뭐뭐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죠, 여러분. 어 다만 이제 그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어떤 터무니 없는 그 이제 가치를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큰옥스에 보면 프리세일이 0.6% 정도입니다. 나중에 백서상으로 보면 이제 총 발행량수는 16.6억 개 정도가 발행되는 것에 비해서 프리세일은 0.6% 정도 1%도 채안 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한다. 어, 이 취지가,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리세일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를 해서, 또, 가격이란 거는 이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어,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세팅, 어 했다라고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프리세일도 13일 후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27% 정도, 어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로드맵은 나중에 좀 보고요. 여기 개발팀들을 보면, 여기 한국분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외국인 분들도 같이 이제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서를 좀 보죠. 어, 백서는, 어, 쭉 봤는데, 10페이지까지는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좀 보고요. 어, 9페이지, 여기 10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 합리적인 생태계를, 어, 어 에코시스템이다. 여기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랜드 개념도 이제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랜드 개념은, 어, 이게 그 랜드에 대한 이 레벨에 따라 이제 채굴되는 이제 KTK를 얻어드리는 수익도 이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 패시라고 하는 것, 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마닝 이 패스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패스 스킬과 능력에 따라서 채굴되는 KTK도 양도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 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 여기를 통해서 자체적인 마켓을 통해서 KTK에 대한 뭐 어떤 랜드나 뭐 구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뭐 구매가 되는 것으로도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부 시스템 그리고 거버넌스 참여 그리고 메모리얼 AI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자들끼리의 이제 어, K 월드 메모리얼 타워를 통해 가지고 만나는 것도 뭐 기대한다 뭐 이렇게 시고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키 토큰 KTK 토큰을 보죠. 자 여기서 보면 KTK는 어그 게임에 어, 게임 토큰이다. KTK는 어, 여기에 KTK를 사용을 해서 어 이건 피, 이 K 월드의 필수적인 KTK 토큰이다라고 어 있고. 이 KTK를 통해 가지고 어, 랜드도 구매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네요 랜드를 구, 구매를 하거나 랜드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이제 게임 수수료에 대한 지불에 사용되거나 어, 또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참여, 그 다음에 스테이킹 KTK라고 하는 토큰을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수동적인 수익도 일으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로드맵을 좀 보죠 어 이제, 이제 2022년도에 어, 어, 채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 마켓 리스팅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게 아닌가 백서 버전은 1.01 버전이니까 이게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상장은 안될 것 같고요 올해는 2023년도에 랜드 프리세일도 진행이 되네요 음, 그리고 센트럴라이즈 마켓 케 리스팅이라고 되있는데 요게 어, 중앙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드맵 상으로 보면 여기 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 어, 런치는 2024년 상 쿼터거든요. 여기는 어, 여기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펫에 대한 사육 시스템도 어,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어, 메인넷을 자체적인 메인넷도 개발이 진행 들어가서 2026년도에 메인넷이 개발되면, 어, 마이그레이션에서 토큰 스왑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여튼 뭐, 꾸며져 있네요. 어, 관련된 기사 글도 뭐, 어, 아, 그리고 토크노믹스. 어, 토크노믹스는 전체 16점, 아, 16억 6,500만 개를 발행을 한다라고 되고요. 프리세일이, 어, 아주 좀 적습니다. 0.6% 밖에 해당이 안 되고, 1,000만 개 정도만, 어, 이제 프리세일을 진행한다. 마이닝 할당된 건 40.37%로, 어, 6억 7천만 개를 채굴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만큼을 둘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 KTK를 통해 가지고 어, 수익을 일으키기 보다는 어, 바로 수익을 일으키기 보다는 메타버스나 랜드 구매나 그 다음에 팩 어, 육성 시스템에 어, 사용이 많이 되어질 것으로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팀 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실린 것도 있는데 케이월드는 8년 동안 어, 개발의 준비 기간을 두고 진행해 왔다 동일한 기사가 뭐또 여기 마이미디어유스라고 하는 것도 뭐 내용을 확인은 해볼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요런 것이 이렇게 기사도 실린 것은 확인된다 자 어찌됐건 어, 채굴 한번 해봤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채굴하는 방식이고 여기 2시간에 다 돌아서 이제 요게 리시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요거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하니까 0.099258 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잠금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잠금 해제가 되어있습니다 어 요것도 좀 신기하네요 어찌됐건 이더리움 기반의 어, ktk 토큰 인데 현재 지금 참여자 수가 332명 이고 채굴 속도가 0.046 이고 시간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닝 할당량이 좀 높은 만큼 추가 반감기라는 것도 어또 오는 것 같습니다 올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스타트 마이닝 2시간 한번씩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여기 아직까지 이그 어떤 요게 d 등급 같아요 등급인 것 같고 이 d 등급을 가지고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힘과 덱스 위즈 인트 이런 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인데 아직까지 요게 구성이 활성화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굴은 일단은 해보는데 어, 추후에 어떻게 또 어, 진행이 될지는 또 어,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